리나 리나 하나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토크 방송 화단님와서오세요 채팅 좋아요? 채팅 채팅 저도 좋아요 채팅 손을 열심히 움직여 보고 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숫자를 셀수 있겠다 좋아요 누르셨습니까 감사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말요? 귀여울까요? 하나하나 움직여 보고 있습니다 와! 아이콘 너무 귀엽네요 이모티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붕어빵 캐릭터 같다 귀여워요 갈색 린하 키비님 어서와요 어! 안경 썼다! 사실 여러분이 평소에 보고 싶다 하셔서 이렇게 안경 소품 준비, 준비했습니다. 안경 뿐만 아니라 그, 뭐였더라? 아, 맞아요. 천사 컨셉 보고 싶다고 하셔서 천사도 조그맣게 준비를 해보긴 했습니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각경이시다. 근데 안경 쓰니까 되게 엄청 공부 잘할 것 같다. 공부 잘하고 싶어요. 네, 천사. 소품이라고 해야 되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 하나하. 네, 스마트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웃음> 선생님, 하나린 선생님이군요. 짱 좋아. 좋아요. 짜잔, 배경도 바꿨습니다. 약간 하늘나라, 버츄얼 세상이에요. <웃음> 안경 벗으면 사라지는 신기한 버츄얼 세상. 공부 못하면 하나린처럼 된다니. 아이, 칭찬, 칭찬 맞죠? 믿을 거예요. 배경 이쁘죠? 와, 잘 어울리나요? 가끔씩 누워서 하늘 보는 것도 되게 좋잖아요. 짜잔, 링이 생겼습니다. 약간 제 옷이 그 게임에서 나오는 성직자? 캐릭터랄까? 그런 걸좀 모티브로 했거든요. 천사 린 날개까지 파닥파닥! 아 마비노기에서 많이 보셨나요? 저도 게임, 그 캐릭터 키우는 게임을 많이 해봤었는데 선생님께 질문하는 시간! <웃음> 아니에요! 기독교 연합에서 전도하는 방송 아닙니다! <웃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에이, <웃음> 손가락 카트도 가능하지 않을까? 얍 이렇게라도! 하늘 나는 거요? 와, 저도 망 같아서는 이거 달, 달았으니까 약간 하늘 날아가고 싶은데, 그거까지는 후에 <웃음> 제가 장기 자랑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 <웃음> 손가락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트. 하트, 얍. 최대한 노력해요 와, 하트도 떨어지네요. 아니에요. 전 악마가 아닙니다. 오늘은 천사린이에요. 이 최고라는 포즈는 하기 쉽습니다 근데 손가락 하트는 약간 어렵네요 저 개인적으로 토끼 되게 좋아합니다 토끼 너무 귀여워 토끼 귀엽죠 저희 친구입니다 터모다치라고 하죠 터모다치 네 V 열차 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와 근데 보석 계속 떨어진다 저희 하트와 보석이 가득 찼어요 아, 정말요 저 보석가격을 잘 몰라서 맘맘맘맘 저는 딸기 모찌 모찌 정말 좋아해요 딸기맛 딸기맛은 뭐든지 맛있는 것 같아요 하트사 젤리빈이요? 어 진짜 그러네요 아 하트들이요 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재미요소를 드리기 위한 소품이랄까요? 아니 버려진건 아니구요 린댕이 버려지지 않았어요 칼도 있네 와!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울! 그쵸 보석들 이쁩니다 반짝반짝 이렇게 얀데리가 되는 겁니까? 아 정말요? 성검입니다 아더의 전설 아더의 검 아니에요 여러분을 어떻게 제가 감히 빠바밤 빠바바바바밤 항상 막 영화보면 이런 배경음악이 나왔던 것 같은데 두슬 아닙니다. 탈락 <웃음> 탈락 천사 보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뀌에요. 아 천사린 하면서 안경린 해드릴까요? 안경아 나라 뿅뿅뿅. 예? 이게 마검이라뇨? 아닙니다 여러분. 짜잔. 안경 천사린입니다. 뭔가 주문을 외워야 될것 같군요. 근데 주문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인가디움 레비오사 와 코난 같기도 하다 코난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아니 가버리엘 가버리엘이요? 범인이요? 범인은 바로 너야! 그 검은색 그림자 찌기린 이제 곧 수능이라는데 수능 보시는 여러분을 문제 잘 찍으시라고 콕콕콕콕 하는 것입니다오우야 타자 치는 것도 가능해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저 신인 신이... 어, 새 의상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 기도를 안경이랑 안경 좋아 윙크도 가능합니다 윙크 짜잔 반짝이 눈입니다 짜자잔 샤랄라 아 국군의 날에는 군복이요 근데 군복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제복이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천명 축하 케이크요 진짜 케이크 아 어, 케이크도 준비할걸 아쉽습니다 우잉우잉 우잉. 앞으로 2천명을 향하여 악마 속성 버츄얼 불공들과요? 안됩니다. 아, 싸우는 건 좋지 않죠. 네, 투닥투닥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요? <웃음> 아, 성전을 계획 중인 중이... 것까진 아닌데. 아, 정말요? 노스텔지요 와, 기억하겠습니다. 좋아요. 노스텔지요 기억하고 있어야지. 메모, 메모. 머릿속에 메모해야 됩니다. 보석 청소기로 청소하신다고요? 지. 지이... 정사하시나요, 찡? 특이더? 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스트리머 게시판이요? 아, 다들 하고 계시나 보다. 네, 저도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손대는 거요? 에헴. <웃음> 애기 엄마들이 애기화라는 거 같아요. 안 돼, 그러니까 하면 안 돼.